어, 데모테크가 온다. 자, 이책 해보겠습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는 것은 고령화와 기술혁신이 바꿔놓을 부호의 미래. 이 책의 저자는, 어, 김경록 씨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래에서의 자산 운용, 채권 운용 책임, 최고 책임자, 미래에서의 캐피탈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현재 미래에서의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분은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또이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 경험도 조금 나오던데 음, 금융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분이죠 어, 요즘 뭐 테크 테크 많죠 <웃음> 핀테크 뭐 4차 산업 기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테크들이 많은데 이 데모테크는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기술 혁명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조금 실무적인 책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주식투자나 투자에 직접적인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라기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마인드로 투자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큰 틀에서 음, 우리가 안전자산, 또 위험자산, 중립자산 이런 것들을 내 나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이런 등등의 환경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어떻게 구조화시켜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그 그 구조화 속에 이런 책들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 당장의 도움이,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주식, 어떤 종목, 이런 책들에 먼저 손이 가는 경우가 많던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투자에 대한 기본 태도 또 나의 나이, 재정 형편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분산의 구조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음, 이 책에는 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커바디스 코리아, 커바디스 코리아 커바디스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커바디스 코리아니까 대한민국 어디로 가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걱정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걱정해서 끝나, 걱정해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았던 국가는 바로 미국이죠. 그죠? 지난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죠. 미국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계속 좋았던,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것, 달러.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미국의 혁신이 결합되었다는 것. 동의하시죠? 미국의 혁신과 기축통화, 이것이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은 지금 헝다 그룹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 그 이야기는 이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국가들이 이 제조업 국가의 함정을 잘 돌파해야, 돌파해야 되는데 중국은 제조업 국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커바디스 어, 코리아라고 이 저자가 꼭지 제목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바디스 코리아.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 할때 우리 한국도 제조업으로 지금까지 성장했죠. 제조업 플러서 수출국으로 성장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제조가 잘 못되면 크게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제조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일본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의 전자업체,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전자 산업하면 단연 일본이었죠, 그죠? 전자제품을 밥솥까지도, 코끼리 밥솥, <웃음> 밥솥까지도 우리는 일본에서 수입해왔고, 또 일본에 가면 밀수가 많았죠. 그 당시에 옛날에 전자업 하면 당연히 글로벌 넘버원이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전자업체의 모든 이익을 다 합쳐도, 합쳐도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일본 전자업체의 모든 이익을 합쳐도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2차전지, 2차전지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현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 1등 국가입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가장 많은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여러 가지 품종, 즉, 완성제 또 중간제 등등의 여러 가지 품종에, 여러 가지 품종을 폭넓게, 가장 폭넓게 수출하는 국가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수출에 관한 지표는 전 세계 경제를 경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김경록 씨는 커바디스 코리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를 오히려 지금 현재가 절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 모멘텀 사회라는 단락이 있는데요.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순간 운동량은 충격량으로 변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결론은 뭐냐 하면 사회가 성장을 멈출 때 성장을 멈출 때 그때는 급격하게 붕괴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출 때 그래서 금리 소득 인구의 성장이 앞으로 멈춘다 그런데 금리라는 것과 소득이라는 것과 인구, 이것은 괴를 같이 합니다. 즉 비례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지죠. 그렇죠?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그나마 혁신에서 크게 뒤처져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선진국으로 계속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인구성장이 멈추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 밥벌이도 시원찮고또 밥벌이가 시원찮고 소득이 떨어진다는 것은 돈,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고 인구의 성장이 멈춘다 이것은 바로 제로 모멘텀 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장기 저성장기에 금리 소득 인구 모멘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이 책에는 또 당연히 데모테크니까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포박 사회, 이제 부동산에 붙들림을 당한 사회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재미난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주택은 필수제와 투자자의, 투자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사, 사, 살아가야 하는 거주해야 되는 절대 공간이죠. 주택 그러니까 필수재 그러니까 투자재는 어떤 거죠? 샀더니 오르더라. <웃음> 이게 이제 투자재죠.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 투자재도 되고 또 어, 필수재도 되고 이것을 바라죠. 내가 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 이것을 더이 바라고 있죠. 물론 바라고 있는데. 음, 한국의 주택정책은 필수제 정책이었다는 거죠. 필수제. 그러니까 투자제로서 주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필수제로서 정부정책이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 필수제니까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을 그동안 많이 주는 쪽으로 장기, 뭐, 저리 대출 이런 등등으로 많이 주는 쪽으로 해왔다는 거죠. 세금도 요즘 우리가 문제시 되고 있는, 문제 삼고 있는 뭐 보유세 이런 등등 이런 세금 정책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필수제 주택은 필수제와 투자자의 투자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필수제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은퇴자들 60세 이상 전체 총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80%, <웃음> 80%. 그래서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 하시는 분들 많죠?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고. 노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꾸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을 현금 흐름, 돈이 되는 자산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게 좋죠. 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후자산 중에서 80%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집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조금 후했다. 어, 왜? 필수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이 저자는 앞으로의 한국의 주택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주택 가격 버벌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네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집 구매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택가격 버블기의 특징이다. 맞죠? <웃음> 두 번째는 집값이 오를 것이므로 저축을 많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집값 오를 텐데 저축 왜 해? 저축 아무리 많이 해도 은행금리도 없고 뒷글모가 태산에안 돼. 집한번 오르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축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향도 많죠. 세 번째는 집을 처음 사려는 사람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한다. <웃음> 이것도 맞죠. 최근 20대, 30대들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못 산다라는 걱정이 많죠. 그래서 갭 투자든 뭐든 앞다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장기적으로도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집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네 가지가 주택가격 버블기의 특징이다. 이 김경록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로버트 실러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지금 맞죠. <웃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 저자는 음, 향후 어, 조만간 집값이 끝일, 꺾, 꺾일 것이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러면서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 공급 보다는 어, 공급이 충분하다고 라 결과적으로 오판했죠 그렇게 오판했던 이유 단순하게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구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라 것을 망각했다 그것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100% 어, 예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부터 2020년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600만 명 증가하는 동안 600만 명 증가하는 동안에 가구 수는 무려 570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이 증가했지만 이것을 4인 가족으로 나누면 가구 수는 4인 가족으로 나누면 한 150가구 그런데 실제 증가한 가구 수는 570만 가구, 인구 수에 비슷하게 가구 수가 증가했다. 물론 모든 가구가 예컨대 1인 가구가 다 집을 장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크게 많아졌다. 그것을 정부가 망각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구 수의 증가도 어느 정도 꼭지에 도달했고 또 대한민국의 인구는 늘 가고 특히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면서 내놓아야 하는, 그 현금화 시켜야 되는 집을 누가 받을 것이냐 받을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따가 이, 이 책, 돈의, 돈의 역사는 대풀이 된다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저는 이제 이 책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 전망에 오히려 동의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집 공급은 앞으로 인구 감소나 또 가구수의 증가가 이제 꼭지에 도달했다라는 측면들을 감안하면, 몇년 지나면, 어,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워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럼도 불구하고, 점점 인구는 더 줄어들겠지만, 대도시 집중 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대도시 집중 현상.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도시 집값은 계속 비싸집니다. 물론, 앞으로 이전 데모테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까 메타버스 이런 등등의 재택근무 가큰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대도시가 엄청 살아가는 데 인프라가 풍부하죠. 서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 그렇기 때문에 GTX들도 경기도 GTX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GTX 역사가 생기는 곳은 집합이 크게 뛰고 있지만 결국 GTX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웃음> 예, 근데 뭐 동탄을 가기 위해서 GTX, GTX가 있습니까? 파주에 가기 위해서 GTX가 있습니까? GTX의 목표 도시는 서울이거든요, 그죠 GTX의 목표 도시는 서울이다라고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집을 살만한 돈만 있다면 서울에 서울에 살죠. 이것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양극화로 이제 따져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산 배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 사람은 집을 이야기, 이 책에서 집을 이야기한 이유가 단순하게 뭐 집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돈의 어, 역사는 대표어야 된다. 이 책에도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도 아까 제가 그 데모테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어, 데모테크는 당내는 어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돼? 이런 쪽에서는 다른 두 책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에 먼저 집중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기본이 없이 기본이 없이 바로 대회에 나가겠다. 경기, 경기를 하겠다는 것과 거의 같거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죠 아무리 많은 약이 있더라도 나한테 맞는 약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저자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산 배분은 적어도 5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즉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 이유는 5년 뒤에 자산 배분을 생각하면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5년 뒤에 자산 배분을 위해서 지금 자산의 리밸런싱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예, 집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고부채 국가입니다. 국가부채 맞죠? 고부채 국가인데, 어, 버 단순하게 자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버벌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부채 때문에 터진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동의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다면 약한 고리를 통해서 위기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약한 고리가 바로 외환시장. 자 우리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아킬레스가 좀 있죠. <웃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IMF, 그죠? 어, 외환사태.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육원은 아주 좋습니다. 걱정 안하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빵빵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잘못되면 한 방에 날라갈 수 있잖아. 그건 너무 억지입니다. <웃음> 그건 너무 억지고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환 위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정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 외환 보유 관리를 나름대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인데 외환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환율이 널뛰기를 해서 우리들의 자산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 자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달러 자산이 중요하다 제 고객들도 몇달 전에 가능하면 이제 국내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일부 미국 자산 포지션을 높인 이유도 변동성이 계속 커지니까 이때는 달러 자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 측면. 앞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음,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 이제 국내 투자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메타버스는 조금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이두 책이 두 책을 공통적으로는 이두 책의 공통적인 것은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외화 자산의 적절한 배분 기본적으로 5대5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이 부채는 개인 부채 국가 부채도 국가 부채지만 정부 부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정부 부채가 현실화 될때 개인 부채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그 중에서 달러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동의합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내일의 금맥을 찾아서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내일의 금맥을 찾아서. 우리가 메타버서 이 책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은 어떤 종목, 이게 아니라, <웃음> 이게 아니라, 즉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예컨대 뭐 인구 기술, 또어 메타버스, 또 유전자, 우리가 어 이렇게 사람의 수명 관련되는 이런 등등의 바이오, 이런 등등의 좋은 이테 f 나 주식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책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크게 시대가 변하는 것을 우리의 기회로 잘삶 기회로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이 책은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몸을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성장하는 곳.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전 세계의 제조업이 기계화되면서 더 이상 공장에 다니면서 제조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개인의 문제죠. 그런 것을 보면 반대로, 이제 반대로, 제조업은, 어,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겠지만,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쪽, 또, 산업이 더 성장하는 쪽그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성장하는 곳으로 몸을 옮기는 전략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니까 한국을 떠나면 예컨대 중국, 인도 이런 등등을 좀 폭넓게 보면 대외 환경이 그들의 환경들이 확장되고 있다. 그대로 환경들이 확장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하면 28억. 우리나라 인구의 56배. 그죠? 또전 세계 인구는 현재 77억 명에서 2050년 97억.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어도 전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증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증가하는, 크게 성장하는 기업, 크게 성장하는 지역과 국가에 관심을 가지라. 라는 거죠. 투자도, 투자도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중국보다는 인도, <웃음>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기업들이 인도, 아프리카에 진출도 그 이유 때문에 훨씬 많죠. 그래서 시야를 한국에서 조금 넓혀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인구 수축 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인구가 확장되는 사회임을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자 글로벌 투자는 예컨대 인도나 아프리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우리 쿠팡처럼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ETF,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특히 ETF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 책에는 또 일본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일본의 현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내수 비중이 높지 않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일본에 비하면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하는 국가에 더 많이 수출을 하면 그것이 국부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두 번째는 확장되는 부분을 찾자. 확장되는 부분. 어, 즉 확장되는 산업이죠. 그 확장되는 산업이 어떤 산업들이냐. 그건 이따가 또 한번 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라는 도전과제는 기술 혁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 고령화는 고령화로 인한 아까 이제 제로 모멘텀 사회를 이야기했죠 모든 것의 성장이 멈추는 것 인구의 성장 멈추는 것 그것이 이제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고령화라는 도전 과제는 과제는 기술 혁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몇 가지 몇 가지 점들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령화는 비슷하,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타이밍이 다릅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또 혁신 측면에서는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 있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다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또 로봇, 로봇도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로봇 산업 음, 이런 등등.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지금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기술 혁신에서 뒤처졌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기술 혁신을 선도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이 로봇 산업과 또 로봇 산업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조금 앞서 있던 측면도 있고 최근에 특히 메타버스 쪽에 일본이 더 많이 집중하는 것도 같은, 같은 이유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어, 기축통화 통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불리하죠 N은 세계의 또 어,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물론 달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왜? 경제 구조에서는 우리는 수출 국가, 일본은 내수 국가, 고령화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같이 늙어가지만 수출이 국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이 그것보다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한국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큰 틀에서의 혁신, 변화 글로벌 트렌드의 손바뀜 이런 등등을 보면 한국이 먹을 게 훨씬 많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와 기술이 만나는 데모테크. 자, 여기에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하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인구의 흐름을 세세하게 읽어야 한다. 인구의 흐름. 어떤 지역의 국가의 인구가 크게 자라고 크게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글로벌한 시각을 좀 가지자 인구의 흐름을 어, 그 다음에 또 고령층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령자들이 계시겠지만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돈을 많이 쓰는 시니어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산업도 장사도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것과 20대 30대를 상대로 하는 장사가 보면 20대 30대는 아무래도 호주머니가 얇아요 <웃음> 호주머니가 얇고 시니어들은 뭐 자식들 다 자녀들 다 키웠고 또 조금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쓰는 일밖에 없으므로 훨씬 활동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시니어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뷰티라든지 건강 바이오 이런 산업들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자, 이런 흐름들도 단순히 이제 인구 증가와 곁들여서 봐야 된다. 그런 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개별 기술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융합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1번 기술, 2번 기술이 융합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단순하게 배터리만 바꿔서 전기자동차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고 모빌리티 이동수단으로 부르는 이유 그 동안에 연료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휘발유에서 또 경유에서 전기배터리로 바뀌었다 이것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메타버스 온갖 종류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면서 소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것과 전기자동차는 분리된 게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그 속에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가 언제 정도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될까 이런 추정들이 많은데 보면 2050년도에 전기자동차가 다 전기자동차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리라고 봐요 빠르리라고 보는데 한때 우리가 뉴욕에 그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진에 보면 뉴욕에 마차, 자동차가 없었을 때 마차가 뉴욕의 도시의 거리를 완전 차지하고 있었던 그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차가 뉴욕의 거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진에 자동차는 딱한 대가 있었단 말이죠. 자동차가 딱한 대. 그러니까 100대를 기준으로 하면 99대의 마차와 한 대의 자동차. 그런데 1년 뒤에 사진을 탁 찍어보면 1년 뒤에는 완전 180도 바뀌어서 99대의 자동차와 유물처럼 유물같은 마차한대 이게 1년 뒤에 사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전기자동차가 2050년에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전기자동차 사회가 될 것이다. 세상이 될 것이다. 관건은 배터리값이죠. 배터리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값이 싸지고 또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갈수 있는 거리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높아질 때 지금보다 높아질 때그 시점이 결국 전기자동차의 상용화하고 관계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좀 융합기술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법어 여기 에 보면 ETF와 기업으로 분석하는 데모테크 6대 세터트가 있는데 6대 섹터를 바이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6개 부분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6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이나 ETF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투자의 실용적인 책이다 <웃음>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만 위험한 책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이런 종목들 계속 뉴스에 나오고 계속 정권회사 레포터에 나오고 저희 돈파는 가게에서도 저도 가끔씩 이야기하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또 한두 종목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라는 이해는 필요한데 정확하게 나의 조건과 또 자산 분산 또 나의 노후 등등을 고려할 때 나에게 어떤 어떤 구조화가 자산 배분 구조화가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도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넥스트 20년 자산 배분 전략 첫째는 핵심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태포도 마찬가지. 두 번째, 성장 테마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동산과 예금에서 혁신기업 투자로 이동한다. 일부 이동이죠. 그렇죠? 자산배분. 그동안은 부동산과 은행, 예금만 하고 있었다면 혁신기업 투자 쪽으로 관심을 돌려라. 두 번째는 국내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 즉 달러 자산으로 넓힌다. 그 다음에 ETF와 리처를 활용해서 분산한다. 리처는 현금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꼭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걸 리처 주사 투자죠. 근데 리처를 꼭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배당주, 채권이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혁신 투자와 현금 흐름의 바벨 형태로 자산 배분을 한다. 이 이야기도 저도 한번 들었는데, 바벨은 역도, 역기를 뜻합니다. 역, 역, 역도. 한쪽 기둥에는 좀 이제 원금이 커질 수 있는 좀 위험 자산, 어, 위험형, 주식형 자산, 또 한쪽 기둥에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리츠나 채권이나 배당주 투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산해 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산 운용 기간을 단계에서 장기로 호흡을 좀 길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 책의 결론이, 이 책의 결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하이 책으로 이어져요. <웃음> 조금 전에 이제 데모테크의